여행을 떠나고 싶으나, 밖은 비와 역병이 가득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선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동양풍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꽃킨드레드를 만들 것입니다 요즘 광기에 가까운 강우와 여전히 안 끝나는 역병 때문에 바깥으로 나들이 나간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디오라마를 만들어 나들이 기분을 느끼는 것도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배경이 될 판에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작은 연못을 만들 것입니다 판 가운데에 원형으로 잘 파내어 연못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연못 바닥을 클레이로 덮어 평평하게 만들고 킨드레드의 표식을 빛내줄 LED 회로를 붙입니다. 그 외에도 손에 빛나는 구체를 놓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은 뼈대와 잘 연결하면서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바닥 외곽 부분에 약간의 경사를 두기 위해 클레이로 바닥판 주변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이제 킹들에 대해 늑대를 이루는 연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회초리보다 더 두꺼운 철사를 사용해 연기의 진행방향을 만들고 클레이를 이용해 바닥과 연결해 단단히 고정합니다. 연기가 지나가는 부분에 탈지면을 붙여 솟아오르는 연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번에 연기를 만드는 실험을 봤으니 그거대로 창고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연기가 모양이 잡히면 영혼의 꽃 3개 맞게 도색해줍니다. 저번에는 너무 짙게 도색해서 솜사탕 같은 색채가 나왔으니 이번엔 은은하게 도색해서 연한 꽃잎 같은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연보단에 표식을 만들 차례입니다 표식은 늑대와 양의 표식이 각각 다릅니다 외곽에 파란 초승달 표시는 늑대 그리고 내각에 흰색 소용돌이는 양으로 클레이로 모양을 만들어 바닥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표식 이외의 부분은 빛이 새어나지 않게 전부 덮어줍니다 집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이 이런 표식으로 빛나면 맨날 보러 갈텐데 연못의 깊이를 좀더 깊게 하기 위해 클레이로 조절을 하고 분화구 같은 모양으로 잡은 뒤에 표식 부분은 3D펜으로 채워줍니다 클레이로 덮은 부분과 표식과의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 높이를 맞추면서 표식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연못 바닥은 어두운 남색으로 칠해 줍니다. 고인 물은 깊을수록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을 쓴 것을 추천합니다. 연못의 틀이 완성되었으니 연못에 물을 채워야겠죠? 하지만 진짜 물을 채우면 나중에 실수로 건드렸을 때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해 물을 표현할 것입니다. 레진은 액체 같은 합성 수지로 색소를 넣고 굳히면 수액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호박처럼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레진을 연못 바닥에 천천히 부어 물처럼 채워 줍니다. 너무 확 들이부으면 기포가 많이 생겨 펄펄 끓는 물에 킨드레드를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니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연못 바닥에 표식이 떠오르는 것 같죠? 레진이 굳는 동안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종이를 덮어 보호해줍니다. 레진은 굳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줍시다. 시간 분후 6시간 30분 후. 보통 레진이 완전 경화되는데 12시간이 걸리지만 6시간 정도에도 충분히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못 주변에 코르크 클레이를 깔아 흙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레진 부분에 종이가 붙어 흰색 자국이 남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부분은 마지막 디오라마 배경 작업에서 커버가 가능하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약간의 물결을 추가하기 위해 목공용 풀로 중앙과 가장자리만 찍어줍니다 하지만 빛이 났을 때 내부의 표식이 보여하니 너무 많이 바르지 맙시다 본격적으로 킨드레드의 모델링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연못 위에 있는 뼈대를 기준으로 클레이를 붙여 양의 몸체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평소에 만드는 것처럼 근육을 만들어 붙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절을 잘못하면 우락부락한 양의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발끝 위에 종아리를 붉은색으로 덮고 무릎과 인접한 부분은 바지로 이어지는 옷감을 만들어줍니다 바지는 동양풍의 옷답게 널널하기 때문에 겉실러엣을 채울 수 있도록 살을 붙이고그 위에 표면을 덮을 수 있도록 옷감을 만들어줍니다 옷은 하스체를잘 감싸주면서 붙이되 중간에 옷주름도 넣어주면서 해야 자연스러운 바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팔도 같은 원리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목 주변에 흰색깃을 기 덮고 색조화장으로 옅게 파란 음영을 넣습니다 전체를 진하게 바르면 색감이 좋지 않으니 부분적으로만 바릅니다 짙은 붉은색으로 팔뚝을 감싸는 소매를 만들고 다음은 겉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청색과 분홍색을 바꿔가면서 전신을 덮는 겉옷을 만듭니다. 겉옷의 하단은 곡선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선으로 퍼지게 잘 다듬고 오인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끝자락에 실선을 붙입니다 아무래도 옷만 있는 건 허전하니까 무늬도 붙여줍니다 구름을 연상시킬 듯한 모양을 불규칙적으로 붙이면서 한 면을 다 채워나갑니다 여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동양풍의 옷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복 같은 경우 자연스러운 곡선미가 잘 살아있어서 옷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입분면안 어울리더군요 하단에 무늬가 끝나면 나머지 겉옷 조각들도 붙입니다 겉옷의 목깃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전면을 만들고 배를 감싸는 복대를 만들어줍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이번 영원의 꽃 컨셉의 옷들은 동양품 옷들의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서 나중에 공부자료로 써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추천이니까 잊지 말고 메모해 놓으세요 복대가 완성되면 등 뒤에 큰 리본 장식을 붙이고 등부터 어깨까지 털들을 붙입니다 이놈의 털들은 어느 걸 만들던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다고 대충은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니 하나하나 다 해야죠 별 방법 있겠습니까 귀찮다고 땡쳐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털이 끝나면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에 가면을 씌우고 가면에 들어가는 무늬를 더 씌워줍니다 가면 무늬는 일본의 가부키 가면과 유사합니다 만들 때그 특유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만들면 좋습니다 가면이 다 되면 머리카락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만들기 위해 가는 가닥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가닥들을꽈바기처럼잘따 양갈래를 만듭니다 양갈래를 머리에 붙이고 털을 붙이는 과정과 동일하게 머리카락을 붙입니다 일반 털 작업과 다른 점은 좀더 길이를 길게 하고 머릿결에 웨이브를 많이 넣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머리를 붙이기 전에 양의 상징인 뿔을 붙여줍니다. 뿔을 붙이고 난 뒤에는 앞머리를 붙이면서 뿔 안쪽을 잘 가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만듭니다. 이제 활을 제외한 나머지 머리 장식들과 옷의 무늬들을 붙일 차례입니다. 하단 치마의 무늬는 떠오르는 태양과 별을 연상시키는 무늬 을 그리고 상체는 달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붙여 완성합니다. 옷에 구름, 별, 달, 태양, 하늘과 관련된 건다 들어있네요. 철사로 활의 뼈대를 만들고 뼈대 전체를 클레이로 감싸면서 나무줄기 같은 활을 만들어냅니다. 활을 구성하는 나무줄기는 꽤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잘 관찰해가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활이 완성되면 잘 굳도록 한쪽에다 치우고 활에 들수 있는 손을 만들어줍니다 손은 당구장갑처럼 손가락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활이랑 잘 연결시켜주면서 손가락대를 붙여 자연스럽게 활을 진 손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손도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양쪽 장갑에 풍성한 털대를 붙여줍니다 다행히 면적이 좁아서 털을 많이 안 붙여도 되겠군요 활이 어느 정도 굳었으니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해야겠군요. 나무 활에 생계를 불어 넣어줄 꽃잎들을 여러 개 만들어 활 곳곳에 붙여줍니다. 꽃잎 몇 장만 붙였는데 벌써부터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이래서 중요한 작업인 겁니다. 제가 힐링이 되거든요. 왼손에도 꽃잎들을 붙여 마치 빛나는 꽃을 만들어줍니다. 꽃잎 크기는 조금 불규칙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불 끄고 보면 아주 분위기 깡패예요. 양이 완성되었으니 양의 단짝인 늑대도 만들어줘야겠죠? 무게를 줄이기 위해 머리 내부에 은박지를 집어 넣고 이빨과 눈부터 시작해 머리 전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빨은 위턱부터 먼저 채우고 밑터기 끝나면 턱 크기를 잘 맞춰 아랫턱도 만듭니다. 이제 눈동자를 붙이고 상세한 얼굴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다듬어주는 단계에서 귀와 얼굴 주변에 붙은 털들을 붙여 가면서 머리 모양을 완성해 나갑니다. 얼굴에 화장이나 문양들을 붙여 늑대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코까지 붙여 늑대의 머리를 완성합니다. 작업하다가 늑대의 연기가 많이 뭉개져서 조금 보정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뭉개진 부위를 기준으로 탈지면을 더 찢어붙여 더 풍성하게 흩날리는 연기를 만들어줍니다. 새로 붙인 곳이 색이 너무 트면 안되니 똑같이 에어브러시로 한번 도색해줍니다. 색조화장으로 작업물의 전체적인 톤정리를 하면 캐릭터의 모델링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완성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디오라마 재료들을 이용해 캐릭터의 분위기가 잘살수 있도록 배경의 조형물들을 하나씩 늘려나갑니다. 이제 회로들을 잘 정리해 3 d 펜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클레이로 그 위를 덮어 거대한 바위 조형물처럼 만듭니다 바위 모양은 어디 무협지에서 볼법한 동양풍의 바위로 만들어줍니다 조형물들이 어느정도 배치가 완료되면 풀이나 이끼들을 조형물들 사이사이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늑대 연계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추가하고 바닥에 꽃들을 여러개 만들어 심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작품이 완성되었으니 작품을 보며 풍류를 즐겨볼까요? 숨을 쉬고 있다면 우를 만나기 마련 네 이름을 알고 있어 네 냄새도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잊은 적이 없어 삶이란 죽음을 인정하는 거야 이제 끝이야 준비됐든 날이든킨들레드의 표식이 널, 널 쫓을, 쫓을 것이다, 것이다. 드디어 영혼의 꽃 킨드레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의 캐릭터답지 않게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진 킨드레드가 영혼의 꽃이라는 신비로운 동양의 컨셉을 만나 더 신비함이 짙어져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킨드레드만큼 영혼의 꽃 컨셉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등급이 높은 전설 스킨으로 출시되지 않은 게참 아쉽네요. 그건 그렇고 이제 원래 목적을 시행해야겠죠? 가장 좋아하는 머그컵에 동양의 대표 음료인 녹차를 따릅니다 편의점에서 차 음료 신상품이 나와서 사왔습니다 같이 사온 한거와 케이크를 두고 나들이 온 것처럼 차려봤습니다 케이크도 참고로 녹차 맛입니다 분위기를 좀 맞춰보기 위해 옷도 동양스럽게 입어보죠 약간 자린고비 같긴 해도 작품을 보며 나들이 느낌을 낼수 있는 게 어딥니까 요즘같이 바깥이 무서운 세상에 이 정도면 만족해야죠 간식도 먹으면서 얼마나 분위기 있습니까 아... 너무 즐겁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젠가 킹드레드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침 좋은 컨셉으로 스킨이 나와줘서좀더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